안녕하세요. 익스트림라이프TV의 익스트림한입니다. 오늘은 원주의 따뚜파크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도착을 해서 쭉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펜스로 된 파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주 따뚜파크는 왜 따뚜냐 저도 왜 이름이 따뚜지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원주에서 나팔? 예 네. 따뚜라는게 원래 나팔이라는 이름이고 그 무슨 나팔경연대뭐 이런 국제행사를 해서 원주 따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파크가 기존에 평촌 엑스게임장처럼 나무로 돼있던 곳이었는데 지금 요렇게 싹 작년인가? 겨울쯤에 리모델링을 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크의 전체적인 이렇게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평촌파크 크기 정도 되려나? 평촌파크보다 조금 작은 느낌? 약간? 좁은 느낌인데, 이렇게 시멘트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천천히 기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네,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 이게 쿼터 모양인데 쿼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뱅크 같은 느낌 네, 이렇게 돼 있고 쭉 이렇게 뱅크와 쿼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쿼터의 그 웨이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뱅크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이쪽에 가면 뱅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보울이 있습니다. 보울이 이렇게 사방으로 된 사방으로 된 하프를 이렇게 모양으로 만든 보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배수로를 막으면 여기 수영장이 되겠죠. 네, 여기. 끝에 보면 수영장에서 볼법한 이런 계단이 있어요. 탈출할 수 있는 그래서 요게 원래 여기에 걸쳐져 있었는데 따로 이렇게 빼놓은 것 같습니다 어, 높이는 한 이, 깊은 데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고 낮은 곳은 한 1.4? 뭐 1.5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볼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 각이 되게 센 편이에요 기존에 타던 다른 파크들에 비하면 좀센 편이고 외국은 보통 요 정도의 각으로 웨이브면이 만들어져 있, 있죠 그래서 어, 좀더 깊숙한 곳에 들어오면 각이 이렇게 세게 돼 있고요 음, 코너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 튀어나온 음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어 조금 더 팠어야 되는데 조금 덜판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쪽은 어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요 부분이 가장 깊은 부분인데 이 가장 깊은 부분도 코너 쪽을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아쉬운 게 각이 뱅크에요 웨이브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요렇게 돌아가는 웨이브여야 되는데 그냥 일자로 된 뱅크처럼 만들어져 있네요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여기 왜 코너가 이렇게 돼 있는지 자 교진이가 한번 타러 와보면 어, 이거, 이거. 어. 뭔가 각이 뱅크 같은? 약간 각이 이상해요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왜이 코너 부분들을 동그랗게 이렇게 외국 파크 보면 동그랗게 잘 만들어 놓는데 그렇지가 않고 무슨 뱅크 두개 면을 이어 붙인 듯한 네, 응 그냥 그래요 그리고 바닥도 보면은 바닥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커터를 면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한것 같은데 이 전체적으로 약간 웨이브 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곡면이 정말 희한해요. 이게 뱅크인지 무슨 월인지 어느 부분은 그냥 갑자기 확 그냥 월처럼 벽처럼 되고 어느 부분은 또 동그랗고 약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쪽 큰데 반대쪽에 또 작은 작은 보울이 또 하나 있어요. 옆쪽에 또 이렇게 트랜스퍼로 이렇게 띄어서 뭐탈수 있게 이렇게 작은 걸만들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저쪽 부분도 저기도 이렇게 면이 좀 이쪽 큰 데처럼 깎여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누워져 있어요 너무 많이 각이 그리고 여기 연결된 부분도 보면 이게 안으로 쑥 이렇게 파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다 보이죠 그래서 그냥 쉽게 탈수 있는 네. 물론 제가 뭐 전문적인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국파크와 비슷한 그 정도의 느낌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쉬워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원주에 사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리모델링도 해주고 해서 재밌게 탈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데서 규칙적이지 않은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규칙적인 데 가면 더잘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킹크, 킹크가 킹크 있고 근데 여기는 레일이 없어요 희한하게 이 파크에 동그란 레일이 없네요 전부 다 그냥 킹크로 만들어져 있고 그냥 보울만 다 레일로 돼 있는 자 그러면 한번 라이딩을 해보고 소감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안 나는 이유가 뭘까? 아 약간 오르막길이야? 바닥이 약간 오르막길이라고? 거기가? <웃음> <웃음> 교진이 말로는 이게 바닥이랑 김을 면이랑 따로따로 이게 만들다보니까 느낌이 네. 여기도 벌써 보면은 아 여기 여기가 코터데훅 들어갔다가 올라가네 면 들어가면 그러니까 면이 내가 봐도 그러네 여기려 옆에 보면은 어, 더 밑으로 두둑 하면서 내려가네 뭐가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그러니까 원래 요 선에서 웨이브가 돼야 되는데 이선 바로 전부터 약간 파여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 아쉽다 괜찮은데 박도 그나마 저 각이 쿼터가 좀 낫다고? 뭐 나도 한번 타봐야 되겠다 어떤 느낌인지 그냥 눈으로 봤을 땐 각이 전부 다 제각각인 것 같아서 정확히 모르겠어 이거 그냥 어어와 이게 느낌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쑥올라가쑥 그냥 월타는 느낌? 월라이드를 하는 느낌? 이렇게 타면 상관없는데 이 여기는 무슨 밴크 같은 느낌? 그러다가 다시 여기 오면 쑥 올라가요. 쿼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상을 딱 보면 알겠지만 쿼터를 타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갑자기 딱 올라가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기가.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를. 이렇게 마주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월. 쿼터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볼 설계가 면이 어느정도 폭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딱 위에서 벌써 봐도 그냥 완전히 좁아서 확 올라오는 아 이거 진짜 뭣도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보호장비 없이 타다가는 큰일나 어. 큰일나 큰일 진짜 보호를 좋거든요 어. 각 빼고 다좋아요각 빼고 아각 빼고 다 좋으니까 6점 사실 너무 아까워요 이거 잘 진짜 구성이나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이나 이런건 좋은데 이 면들의 각이 다 제각각이라 정말 힘을 받으면서 제대로 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들의 각이 다 들쭉날쭉해서 제대로 탈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구성, 조명 설치도 돼있고 그래서 좋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